<웃음> 네, 어, 저는, 좀, 뭐, 아, 뭐, 딱히, 아, 그냥 뭐, 어, 그냥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 좀 많이 힘들 경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, 좀, 어, 좀, 이 3세트까지 가면서 마지막 판은 좀 경기가 좀 복잡해지면서 됐는데 그래도 잘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나 3세트 때 제가 진짜 단단하게 잘 해주려고 했는데 라인전에서 한번 개 한번 더하고 한타 때도 한두번 정도 많이 실수가 나왔어가지고 좀..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좀.. 네, 그것때문에.. 막.. 이기여서 좋긴 한데 막 엄청.. 그럼 막.. 어 좀.. 아.. 그냥 막 환호가 나오진 않았어요 저와 DRX에 작년 있을 때티원을 진짜.. 이거 본 적이 진짜 많이 없는데 한 매치로 한번 정도 이, 이겼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티원이 저제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막 그렇게 그래도 압박감은 없었고 그냥 편하게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새, 새로운 팀에 왔으니까 다시 어 아니 젠, 젠지전 때는 일단 난... 아 저가 솔킬을 너무 많이 따면서 저 때문에 게임이 너무 터져서 그날 이 이후로 좀 너무 저 제가 열심히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도 저좀 마음을 새로 다, 다 잡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반에 초반은 갱플 아 그냥 계속 라인 주도권은 넥촌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, 네, 그냥, 저는, 넥촌이꽤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한 5.5 정도? 저희가 탑 쪽으로 너무 쏠린, 쏠려, 쏠렸어가지고,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자고, 네,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아, 그거, 아, 네, 그게, 아, 저가 강인남이 그, 룬에 강의 나올 찍었어가지고, 좀, 렛 W가 빨리 풀릴 것 같아서, 플래시를 막 엄청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, 그게, 좀, 예약, 예약식으로 돼있어가지고 딱, 쓰, 그, 쓰는 당시에는 그, 그니까, 엄청 누르다가, 아, 이거 그냥 죽겠다, 플래시 쓰지 말아야지 하고, 안 눌렀었는데, 그게, 너무 예약돼 있었, 가지고, 그게 플래시가, 네,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어, 전, 저, 전 근데 막 KT 오면서 뭐좀 새로운 운영 방식 뭐 그런 것도 좀 배웠고 이제 정글이랑 소통하는 것도 뭐 어느 그 그런 홀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쪽에서 엄청 아좀 많이 배운 게 배워가지고, 좀, 그런, 네, 그런 부분에선 옛날보단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. 어, 우디르가, 막, 갱이 진짜 엄청 좋고, 그런 것도 안, 안, 그런 템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, 저는, 제 입장에서는 이제, 상대 탑이, 탑정거리레넥톤이랑 우디르니까, 막, 레넥은 엄청 갱옹이 좋은데, 우지라는막행이 엄청 좋 좋은 챔프는 아니라서 저제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또 편했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좀 그렇게 막 줏대 그런 게 없고 좀 어, 팀을 받쳐주려고 막 하려고 했,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자좀 공격적으로 엄청 그 미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어, 그, 그런 부분이 엄청, 네,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같이 게임 해보니까, 이제, 좀, 막, 동선? 그런 부분에서, 그, 옛날부터 막, 우승도 많이 했었고, 막, 이, 이런저런 팀에, 그 엄청 배운 게 많이 있다는, 머리가 좀, 조, 그, 그런 게임적인 부분에서 머리가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<웃음> 네어 저는 뭐아뭐 딱히 아까 뭐어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어, 오늘 자좀어 너무 저도 저도 기분 좋은데 팬분들도 네, 기분 되게 좋으실 텐데 네네그 어, 오늘은 네, 아~ 그~ 응~ 응원, 응해 줘서 감사합니다. 네. 기분은 좋습니다.